갈령 중에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가수 유필려, 가수 신성은, 작곡가 이성, 임소영, 이소은, 육혜한 김영하, 나남진, 고은하, 박성화, 여, 여창용 수상자까지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허명하겠습니다. 유필령, 신성은, 이성, 임소영, 이소은, 육혜환, 가수 김영하, 가수 나남진고은남 박성화, 여창명수상까지구대지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유필령님. 야, 예,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예. 예. 가수의 필력 올해의 최우수상입니다 하태경 기원상이 수상되겠습니다 대형한 가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목소리> 신성원님 신성훈 안계시면 예 다음으로 미으고요 작곡가 이성님 예 작곡가상 작곡가 이성 대영은 가슴니다 국회의원 김정은 국회의원 상이 시상되겠습니다 수상합니다 다음 임소영님 임소영님 네 작곡가상 임소영 김정은 국회의원 상이 시상되겠습니다 대영은 가슴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이성 예, 작사가상 이소훈 준비해 주시고요. 예, 꽃다발은 제일 나중에, 예, 전달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소훈님. 다음, 유태한님유태한님 네. MC공원 대상 성명 유태환 이하 동문. 합철경 국회의원. 한국의 총 회장님 상이 시상되겠습니다. 김영화입니다. 김영화님, 네, 축하합니다. 신가 수상되겠습니다. 한국의 총 연합회장님 상이 시상되겠습니다. 나습니진 박성원님 국악부분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은 국회의원상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요 다음은 고은하님 진행가 수상 고은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연성곡의 영상이 시상되겠습니다 네. 네 기념촬영 임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예, 시상에는 우리 예, 박태영 조직위원장께서 수고해주시겠고요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장능수 신유경 가수 민영, 안기한, 소매이 요시노, 우봉 한우리 선생님, 세범 정수진, 이영길 남인희, 이익, 이극익 김옥빈, 정성목, 지천호, 김성동, 김영수. 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영복 회장님, 예, 네, 모시겠습니다.